핫플 찾아 떠난 여행 앞구정 신사편. 오늘은 인스타에서 유명한 핫플 9곳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고 가요. 여기 약간 이렇게 해야 된다. 걷는 자연스러운. 거. 알죠? 이렇게. 오, 영상 찍어낸 거야. 와, 어떻게? 딱그자리스에서한번더 이게 궁금해요 얘 뭔지 이거는 음, 빵이고 이거 빵이야? 버터 우진 드려보세요 난이 소스를 좋아해 타르타르 좋아해. 어 타르타르 소스 네? 어? 음. 맛있어 진짜 맛 농구대 어느정도 기요 가격이요? 기요기 향기. 향기. 향기. 향기. 향기. 향기. 향기. 향기. 향기. 스타 아스트이강남돌가 인증샷 찍기. 이거 강남돌이야? 까르에 진짜... 와, 신기 여기가 명품거리예요. 어. 어? 네 바로 앞에 빛티엣스 오신 대박 빛티엣님요 닦아 드려야지 내릴때부터 향이 진짜 향이... 어, 저 <웃음> 이거 맥돌로 갈아서 어? 드립하는 커피야. <웃음> 맛있어, 맛있어. 커피장이 <웃음> 어떠세요? 야이 커피를 면커피다는 뭐 사람은 커피를 처음셔야 돼. 커피 대가요 그래? <웃음> 여름 소리 너무 좋아 아, 알겠어요. <웃음> 알겠어요. <웃음> 귀여운데 지금 어디,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완전 완전 핫한 크로플 찍가는데 아니 근데 지금 문을 닫은 것 같아 이영이영이영이영이영 응, 와, 조금 늦었으면 못 먹을 뻔 했다. 이것도, 이것도 살까? 인절미 크림 콜라서? 네. 큰 거. 맛있겠다. 딱 요게, 세계가 유명한 메뉴. 아까늘레도 유명하대요. 하나 남았네요. 또 하나 남았어. 봤지만 겉바 속속일 것 같아. 응. 음. 마야지 예쁘게. 마이이 커피 되게 예뻐요. 그래서 더 좋은가봐요. 더러워. 개 중에 뭐하겠어요난빨래 네. 아, 여 기가 제일 핫 한데. <웃음> 여기 스케줄이라는데 테라스 룸도 되게 유명해요. 여기가 생일 파티하기에도 좋게 룸도 많이 있고. 그 고급지다 어, 이분위 분위기 진짜 좋아요. 오. 는이야 돼. 다음. 어, 어 됐다. 치즈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안 돼. 떡볶이, 떡볶이. 것같 네, 여기까지 압구정 신사하플 소개해드렸고요. 또 궁금한 지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하플마다 입맛 다른 4명의 평가를 보고 싶다면 방랑자들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여행 꿀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